야넌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UFO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난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 생각을 물어보는 거잖아 생각 안 해봤다니깐 얜, 얜 도대체 왜 이렇게,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, 생각을 하는 걸까? 얜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?